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 어느새 토요일인데요 오늘 함께 나눠볼 유튜브 내용은요 오전에 전화를 한통 제가 받았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미 조합 설립이 된 진도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가나다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는 10제곱미터 단독 필지예요 그리고 나는 30제곱미터 단독필지예요. 그리고 다는 35제곱미터의 단독필지입니다. 필지 세개를 합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진도는 조합, 설립, 9니다후 이런 진도에 소장님 여기 30과 35를 더하면 이미 60이 넘으니까 주거지역에 있고 부산입니다. 어, 요거 하나가 65로 이미 자격이 되고 그러면 단독 필지 10제곱미터가 남아있는데, 어, 이걸 팔면 누군가 이거를 사업식 인가 그 마지막 날 이전에 단독 필지니까 요걸 사가지고 가서 공유지분으로 만약에 뭐한 50일이나 가지고 계신 분이 요거 보태서 분양 자격을 60일을 만들어서 사도록 하면 안됩니까? 이거를 좀 팔아줄 수 없나요? 하고 이제 의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이제 언니 소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어, 이선 씨 이거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 맞아요? 하고 저한테 확인 전화가 온 겁니다. 한번 중계를 하시는 각자 부동산 소장님이시라 생각하고 이거 10제곱미터 단독 필지인데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을 한번 해봐주세요.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웃음> 실시간 채팅이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고 싶은데 실시간 채팅이 아니라서 그죠? 어, 이거는 제가 제맘대로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정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조례는 그 밑에 있고,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이제 그 자치법규나 규칙 안에 도정법 조례들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일 위에 법인 도정법입니다. 법 안에 39조에 조합원의 자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39조 1항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은쭉 이렇게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면 여러 명이 다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명만 조합원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상관이 없겠죠 여기에 해당이 됐다 하면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나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쭉 보면 1, 1항 1호는 공유에 대한 걸 적어놨고요. 1항 2호는 세대에 대한 걸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1항 3호에 보면 오늘 질문 주신 이 내용이 1항 3호에 적용이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라고 해놨냐 했더니 조합설립인가후 인가후 질문 주신 곳은 조합설립이 이미 됐습니다. 그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한명 아까 갑이었죠. 그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분은 토지 갖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우리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거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때뭘 해놨죠? 대표 한 명한테만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합 설립 후에 갑이 아까 10제곱미터 단독을 그니까, 러 어중간하게 도정법을 알고 계신 투자자들은 간혹 이런, 이제, 그걸 허세를 부리게 되죠. 어, 단독 필지고 10제곱미터 있으니까, 아 이거 충분히 팔아도 될것 같아. 그리고 홀라당 팔아달라고 내놨는데, 그 소장님도 재개발 지역에 중계를 해보신 예를 들어 경험이 없는 소장님이시다. 어, 단독 필지고 10제곱미터, 어, 이거 보태면, 화폐가5 1일 가지신 분이 가서 가면 자격되겠네요 하고 중계를 한다는 거죠, 홀따 근데 법에서는, 대표 한 명만 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져가셔봤자 남아있는 30과 35를 가지신 이분하고 합해가지고 대표 선임해서 하나만 간다는 거예요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팔았다간 죽음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전국 각지에 혹시 이런 게 중개 의뢰가 들어온다 홀딱 다 팔아라고 하셔야 됩니다 10제곱미터, 30제곱미터, 35제곱미터를 몽땅 다 팔아야 그건 자격이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썼어야 했느냐 이 들고 계신 소유자분은 여기 39조 1항 3호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후. 후에 후 이렇게 팔면 이래 된다 했으니까 조합 설립 전에 팔면 되는 거죠 10제곱미터 단독 필지 조합 설립 전에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다물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일이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재개발은 각각의 그 진도에 해당되는 날짜들이 중요한 의미를 다 가지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제는 그 우리 구역은 이렇게 재개발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살펴봐주세요 하면서 동의서를 미리 걷어서 이제 어 사전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하고 어 구청에 접수를 하고 그게 구청에서 검토, 시청에서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의 평가위원회에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심의를 끝내고 그 결과를 해당 구청에 통지를 해주는 공문을 통지하는 날이 있겠죠 그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거든요 부산은 그날 이후는 나누기 이런 게안 돼요. 쪼개기 이런 게안 됩니다. 공유 지분으로 사고 팔고 이거 그냥 분양 자격이 기준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사타 결과 통지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분으로 나누는 거안 돼요. 자격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됐죠. 그리고 중간에 구역 지정일이 이제 먼저 있겠죠. 사타 통과되고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1억 이하의 어, 원룸들을 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의 원룸들을 지득세를 다주택자가 1.1%로 매수를 하셨더라도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 이후에 그 물건을 사가시는 분들은 어, 공동주택가격이 7천, 8천 이거밖에안 되더라도 주택수의 지득세 중과수에 포함이 됩니다 구역 지정 기준일이 그 기준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일 이런 조합 설립인가일은 방금처럼 다물권자들 원룸을 통으로 뭐 16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등기가 다 되어 있던 거를 그거를 언제까지 다 팔아야 되느냐 조합 설립 인가일 이전에는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각각의 자격이 되는 그 기준일이 조합 설립 인가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단독 필지 가지고 있던 것도 내 몫을 제외한 나머지 파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일 이전에 팔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전에 팔더라도 공유 지분으로 된 거는 이거는 또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공유 지분은 합산이 안 됩니다. 그거는 부산시 조례 37조 1항, 뭐 1호, 2호, 3호, 그거 보면 쭉다 나와 있습니다. 합치기에 대한 내용들이. 공유 지분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로 이미 아웃이고 단독 필지는 조합 설립 인가 후면 아웃입니다. 기준일이 다르죠. 뭐 그러다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일이 이제 또 다가 오잖아요. 시공사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일이 기준일이 되는 거는 대체주택을 어, 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이제 매수를 해야지만이 대체주택 의 혜택이 되겠죠. 어, 그럴 때 기준일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관리처분 인가일도 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일은 어, 입주권이 되는 기준일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주택으로 보다가 어,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입주권이 되거든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권 신분으로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가 없고요. 지금 이미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지역이 없잖아요. 그럼 양도세는 뭐별 차이가 이제는 없습니다. 중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일부터 언제까지만 관리처분계획 1과 1까지 내가 취득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익에 대해서만 장특공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이죠. 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사용승인일 기준으로는 어, 그날 기준으로 이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기준일이 됩니다. 조합은 입주권은. 그날의 기준으로 이제, 어, 그, 취득세가 또한번더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어, 그 중에 오늘 아까처럼 아무리 단독 필지여도 조합 설립 후에 파는 거는 어, 요거 빼놔놓고 파는 물건 외에 다른 또뭐 또 집이든 토지든 가져있는 사람 거를 샀다가는 보태의 제외입니다. 이거는. 그냥 대표로 선임해야 돼요.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중개하시면 중개사고입니다. 어, 좀 챙겨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어, 언뜻 지나가면 단독 필지니 어, 되겠네? 뭐 그리고 조합 슬립이 상관없이 막 사고 팔려고 정말로 덤비는 분들이 계세요 안됩니다 정리 다 되셨죠? 어느새 4월이 오늘 절반이네요 4월 15일입니다 대연 3구역이 이제 한 7, 8월쯤에 일반 분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합원 입주권을 이미 가지고 계신 조합원이시더라도 일반 분양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됐다. 뭐, 그러면 그 입주권 자격에 영향을 안 주고 두개다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일반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는 그걸 합산, 합해서 뭘한 구역 안에 두 개니 이런 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청량하셔서 6개월 지나면 전매 제한도 다 풀리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꼼꼼히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퇴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